안녕하세요. 배우다쌤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한국의 숫자 단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숫자예요. 한국의 숫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어로 된 숫자가 있고, 한자어로 된 숫자가 있어요. 한국어 숫자부터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국어로 만든 한국어 숫자예요. 다음으로 열, 하나, 열, 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 보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 잘했어요. 한국어 숫자, 나머지 것도 알려 드릴게요.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여러분도 따라 해 보세요.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만약 한국어 숫자로 쓰자면 어떻게 될까요? 서른여섯이 되겠죠. 서른여섯. 한국어 숫자에도 이렇게 온, 즈음, 골, 잘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온, 즈음, 골, 잘 잘안 써요. 그냥 백, 천, 만, 억을 써요. 백, 천, 만, 억. 백, 천, 만, 억. 이렇게 써요. 다음은 한자어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잘 따라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빠르게 읽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잘했어요. 자, 삼십, 사십, 오십,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빠르게 읽어 볼게요. 삼십, 사십, 오십, 육십, 칠십, 팔십, 구십. 자, 한자어 숫자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십, 육. 삼십, 육. 잘했어요. 한자어 숫자로 또 볼게요. 백, 천, 만, 억. 백, 천, 만, 억. 아시겠죠? 어우, 공이 많네요. 자, 이거는 조, 경, 해 이렇게 씁니다. 연습문제, 한국어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한국어 숫자 정답은 여덟 열둘 잘했어요. 한국어 숫자를 쓰세요. 한국어 숫자를 쓰세요. 정답은 서른, 하나, 일흔, 둘, 잘했어요. 이번엔 한자어 숫자를 써보세요. 한자어 숫자를 써보세요. 정답은 99, 81, 잘했어요. 한자어, 숫자를 쓰세요. 한자어, 숫자를 쓰세요. 정답은 1,082, 36,500.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한국의 한국어 숫자, 한자어 숫자를 공부해봤어요. 아주 잘했어요. 배우다 꼬레, 한국어, 한국어로 배워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배우다 꼬레, 한국어, 한국어로 배워요. 저희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